Oh. 잘 잤어? <웃음> 아 예뻐 양이 언니만 보면 왜 이렇게 배를 뒤집어? <웃음> 아 예뻐라 음, 언니 가야 돼 음. 양아 너 만지고 있으면 시간 가는 줄 몰라 엄마가 사온 양양의 친구예요 <웃음> 근데 양양이가 진짜 거들떠도 안봐 <웃음> 양아 너 친구 아 인사해 <웃음> 원래 강아지들이 이 카메라 렌즈 싫어한대요 그래서 양이가 좀 카메라 렌즈를 많이 피했는데 그래도 요즘은 적응됐는지 그렇게 피하진 않아요 어? 어? 앉아 양이 손 엎드려 아 a t a m a d s e 쏘아 안녕하세요. 저는 요가를 하고 이제 도서관에 가려고 준비를 다 마쳤습니다. 제가 이전에는 브이로그에서 책 읽는 것도 많이 다뤘는데 최근에는 책 읽는 걸잘 다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저는 꾸준히 읽어오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무슨 책을 읽었었냐면 첫 번째로 억만장자 시크릿 두 번째로는 수능한 생일 1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제로투원을 이렇게 읽었습니다. 먼저 억만장자 시크릿에 대해 말씀드리면 이책 내용 자체가 인터뷰해서 작성된 내용이기 때문에 저한테는 이게 되게 주입식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읽는데 계속 부담을 느꼈어요. 저 책을 읽고 사실 조금 독서한데 권태기가 와가지고 다음에는 공감하고 동기부여될 만한 책을 읽어야겠다 라고 생각이 들어서 읽은 게 29살 생일 1년 후 죽기로 결심했다라는 책이에요. 이 책은 되게 소설 같은 내용인데 실제 저자의 자전적인 이야기를 담고 있어서 굉장히 놀라웠고 또 중간중간에 공감되는 부분이 굉장히 많았어요. 그리고 제가 지금 읽고 있는 책이 이거 제로투원 페이팔의 창업자인 피터 티리 쓴 책이고 스타트업을 하려고 하시는 분들의 경영지침서 같은 책으로도 통하고 있더라고요. 저한테 이런 경영서적은 자연스럽게 트렌드와 연결고리가 생기기 때문에 제가 사소하게나마 콘텐츠를 제작하는 데 있어서 도금의 아이디어를 얻기도 해요. 이 책은 지금 읽고 있는 중인데 도서관 가서 마저 읽고 이제 반납하고 새로운 책을 대여하려고 합니다. 읽고 싶은 책들을 구매하다 보니까 어느새 도서 구매에 너무 많은 지출을 하고 있더라고요 백수에게는 조금 부담스러운 금액이라 도서관을 찾아보던 중에 엄청난 사실을 발견했어요 제가 두 달간 기간제 근로를 하던 그 건물에 구에서 운영하는 도서관이 있더라고요 여러분들도 거주하고 계신 구의 통합도서관을 검색해보세요 구에서 관할하는 도서관이 여러 군데 있을 거예요 책 대여는 물론 공부할 수 있는 공간뿐만 아니라 강연과 교육 프로그램까지 제공하는 곳도 많아요. 집에서 혼자 일하고 취준하기 적적할 때꼭 통합도서관을 찾아서 이용해보세요. 이거는 책 소독기인데요. 제가 대출하면 꼭 소독을 해요. 뭔가 소독약 냄새가 나는 것 같기도 하네요. 가방이 너무 작아서 다안 들어가서 이거를 들고 집으로 돌아가야 될것 같아요. 안녕! 그래서 눈이 빨리 떠지기도 했고 또 요즘 날이 추워지다 보니까 침대에서 좀 민기적거리더라고요 눈 떠졌을 때 바로 침대를 박차고 일어났어요 오늘은 오전에 운동을 다 마무리하고 이제 본격적으로 편집에 들어가야 돼요 그래서 편집을 하고 또 라이브 방송을 오늘 하기로 해서 라이브 방송을 위한 소품을 조금 사하려고 합니다. 그러면 저는 이제 책을 마저 읽고 오전에 요가랑 골프 연습을 하고 오겠습니다. 와.. 빡세다. <웃음> 지금 운동을 다 갔다 오고 밥도 먹고 이제 카페를 가서 편집을 하고 아, 카페 가기 전에 오늘 라이브 방송 때쓸 귀여운 소품을 조금 사오려고 합니다. 이번 주에는 이렇게 유튜브 작업하고 다음 주에는 또 자소서 써야 될 것들이 나와가지고 아마 다음 주 브이로그는 자소서 쓰는 브이로그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벌써 다음 주 것까지 미리미리 콘텐츠를 생각하고 있는 프로 유튜버 <웃음> 지금 생방 하기로 한 시간 30분 전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거 샀거든요 이거를 뒤에 장식해야 돼요 귀엽죠 아씨 늦었어 뭔가 거꾸로 됐는데도 거꾸로 된게 마실 수 있으니까 오케이 옷도 좀 갈아입고 이제 방송에서 봐요 이제 먹을 것도 좀 준비해가지고 <웃음> 어떻게? 오 감사합니다 여러분 오 예! 아 소화하는 게안 거야 오 라이브다 <웃음> 소화 안녕하세요 와 제가 오늘 준비한 게좀 많아요 태영님 안녕하세요 소화 재인님도 소화 또 외쳐주시고 병미님 소화 어 수민아, 안녕. 라이브야. 용구님, 안녕하세요. 조르바님, 쏘하. 영재님, 쏘하. 와, 감동, 감동. 다들 안녕해 주신다. 오, 오늘 너무너무 즐거웠습니다. 방송 끝까지 봐주셔서 너무너무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방송을 끄고도 여러분들의 채팅창이 보입니다. 이제야 저의 원샷쇼가 이렇게 나오네요. 와 진짜 오늘 라이브 방송 장작 3시간 했습니다 여러분들 너무너무 감사드리고 앞으로도 좀 꾸준히 열심히 해볼게요. 아 오늘 너무 즐거웠습니다. 오늘 방송 진짜 여러분들이 만들어 주셨어요. 모두모두 잘 자요. 안녕.